발성 고초본 해당된 고무정결성 세제비 삐성 삐서을세제비 광이 없어요 유튜브에는 그게 맛이지 욕하는거 초청 4 0대부 결승전 울산하나와 대구선입니다 8대7로 울산하나가 1점 리드 세트소파는 현재 연대요 이제 시작했습니다 초청 4 0대부 결승전 울산하나와 대구선 8대7로 울산하나가 1점 리드 송고 있습니다. 네! 오, 잘 어, 잘 찼다. 기운이 깜빡겠다. 야, 나갔다 세라. 어? 아홉 씨발, 세라. 아, 아이,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울산하나와 대구선 40대 초청무 결승전 울산하나의 부상이 심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비가 오고 많이 미끄럽습니다 이제 엄청나게 비가 오전부터 계속 내리기 때문에 엄청 미끄러워요 울산하나와 대구성 초청 40대구 결승전, 현재 세프루과 0대0으로 정선은 10대10입니다. 대구성과 우산하나 10대10 동점, 우리가 아, 엄청나게 왔기 때문에 많이 들었습니다. 우선은 10대 10, 동점. 아, 아, 아. 울산 하나에서 1점 리더합니다. 11대 10. 울산 하나와 대구선. 1일대 10. 울산 하나 1점 리더. <웃음> 네, 어두 됐어, 대구 2부 종결성 불셋 A, 핫빛 A, 핫빛 A. 불세 A 팀은 3코트포로 출전하시기 바랍니다. 대구 2부 종결성 8달 집어, 집어 8달 팀은 6코트6포로 출전하시기 바랍니다. 달성사부, 종결성 청우, 서재, 서재, 청우팀은 열코트, 10포트, 열코트로 출전하시기 바랍니다. 결승 하고 합인이 5 A, 5 A 합인 A팀은 11포트, 11포트로 출전하시기 바랍니다. 어, 그래. 나다, 나다. 자, 일단은 아, 재밌네. 일단은 재밌네. 일단은 공격수로 우리가 먼저 발표해 주십시오. 친구가 자신이 하나와 대구선 세트스코어 1대0 첫 세트는 대구선에서 가져왔니다 2세트 진행 중입니다. 1대1, 부산과 1대 1. 대구 1대1 다시 대구선에서 1점 리드 2대1로 대구선에서 1점 리드 세트스코어 1대0으로 첫 세트는 대구에서 가져왔습니다. 하고 있어 하고 그 지붕 대구 1부 결승, 정우 A, 가라가라 정우 A팀은 4코트, 3코터로 출전하시기 바랍니다. 대구 1부 3, 타이전 5봉, 성, 성, 5봉팀은 1코트, 1코트로 출전하시기 바랍니다. 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 네, 시니어 2구 결승, 달서 족구, 좋은 사람들 홈 좋은 사람들 홈 달서 족구 팀은 11포트, 11포트로 출전하시기 바랍니다. 시메리 시메리하고 그 B팀은 10코트 10코트로 출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있다가 좌우로 움직여, 좌우로. 앞으로는 생각하지 말고 좌우로. 에이, 좋으니까 이제 돌아오는 거 참아야 돼. 오케이, 오케이. 다 <놀람> 차이자 <놀람> 대구 3부 중결사, 한빛 직업, 직업, 한빛팀은 국포부터, 국포토로 출전하시기 바랍니다. 세팅해 세팅해 집중해 가 됐어 됐어 인수 좋아 이수 좋아 그래 진국이 좋아 파이팅해 파이팅해 민수 민수 좋아 좋아 좋아 아 20분 더 따로 따로 가면 돼 뭐 차량은 어느다 빌리면 되고 하나도 사문도 하나도 안 11대 12 11대 12 울산 하나가 되고선 울산 하나가 1.0m 울산이 1.0m 하고 있습니다 11대 12 시 많이 와갖고 쭉쭉 늘립니다 12대12 동점 울산과 대구선 초청 40대국 결승전 12대12 흉년! 흉 抱抱抱抱抱别说 자 한개 한개 아, 아, 잔디야 잔디야 잔디야 대구 3부 종결성 서재비 핏설핏설 피서. 피서, 서재비 팀원 7코트 7번으로 출전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과 울산 하나 결승전 초청 40대 부 3대 0으로 울산 하나가 3점 리더 세트스 코아1대2조밥땡 게임입니다. 4 네! 대0 울산 하나와 대구서 결승전. 초점4 0대4대0 4점 리드하고 있는 울산 <웃음> 하나입니다. 비도 오고 바람도 찼고 상당히 추워요. 초겨울 날씨입니다. 됐어 됐어. 들어와요. 가야 돼. 가야 돼. 그래. 라 아, 얼마야, 결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울산하나와 대구선 5대1로 4점 리드하고 있는 울산하나, 날씨가 상당히 좋습니다. 추보요 세트스포 1대1. 온 동네가 공격수입니다. 대구선은 4명이 다 공격수예요. 선이 지금 토스가 있네. 자 대구선은 네명다 공격수입니다 <놀라> 차고 밟았다 아니면 밟았다 지금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차고 밟은 지 차고 나서 밟았다 6대2로 현재 4점 리더하고 있는 울산 하나. 밟고 찾느냐, 차고 밟았느냐,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 항상 이런 일들이 좀비리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밟고 찾느냐 차고 밟았느냐 6대2 4점 리더하고 있는 울산하나 자 유튜브 돌려서 보면 됩니다 실시간 결승전, 중결승전은 실시간을 찍고 있으면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자 6대3 계속해서 울산하나가 3점 리드 결승전입니다. 초창 40대 부 결승전. 세서 스포는 1대 1. <목소리> 자리가 저같이 줄나? 울산하나와 대구선 8대4로 울산하나가 4점 리드 대구선은 4명이 다 공격이 됩니다 저점 50대구 결승 스파 평등바로 바로 김해한인 A 김해한인 A 스파 평등바로 팀은 3코트 삼꽃으로 출전하시기 바랍니다. 오전부터 비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저어저벅 미쳐불겠네요. 날씨도 춥고 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거 북부영상 찍에서돈도안 돼요. 추억을 만드는 거죠. 정보정보을들고 정복. 추억을 만듭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날씨가 엄청 춥습니다.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차라리 게임이라도 뛰면 덜 춥죠.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자 띄어주려고 했는데 제대로 안됐죠. 자 아하 네에 되겠습니다. 오늘 울산하나한테 운이 많이 따라요. 되는 집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9대5 울산하나가 4점 미드 세트수 반은 1대1 자 누가 되는 집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9대4로 앞서 나가고 있는 아하 되는 집에서 뭐가 하나 끊기는 것 같아요 9대6육 없어 <목소리도> <목소리도> 왜자9대6으로3점이다 <목소리도> 하고 있는 울산 하나 자 누가 되는 집인지 날씨도 춥고 비도 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아하 대구선 오, 되는 집 같습니다 자자야 이걸 받아냅니다. 울산이 되는 집인지 대구가 되는 집인지 자 보겠습니다 공격수 바뀌었군요 아하 울산이 되는 집 같습니다 계속 네트에 걸려서 들어옵니다 10대 6으로 사점 리다 하고 있는 울산 하나 자 울산이 조금 되는 집이에요 이리저리 네트에 걸려서 계속 들어옵니다. 6, 1 6 세트스코와 1대1 자 대구선에서는 공격수가 바뀌었습니다 발이 근질근질하죠 대구는 4명이 다 공격이 돼요 공격수 3명 주공격수 3명이 나와서 족구를 하고 있는 대구선 신영 1부 결성 응. 조원사들처 발굽을 1 달골 A, 이은 사람들, 청팀은 8코트, 팔코트로 출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나주신 분데 장기간 계속해서 게임을 하다 보니까, 경기를 하다 보니까, 다리에 좀 지가 났습니다. 안 오빠다가, 아, 지가 난게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져서 꼬리 펴치이 아픈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게임을 중단할 것인지 계속 경기를 진행할 것인지 일단 임시 방편으로 파스로 치료를 해봅니다 자 10대 6으로 4점 리드 하고 있는 울산 하나 여기서 게임을 포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너무 무리하면 나중에는 결국은 볼빙됩니다 뭐든지 경기를 하다보니 욕심이 생겨서 조 무리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상 건강에 조심을 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울산 하나에서 지금 꼬리뼈 쪽으로 통증을 계속 고소하고 있습니다. 점수는 10대 6. 도 불고 비도 오고 엄청나게 춥습니다. 바람 자체가 차고요. 자, 좋아요 한분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을 남기는 방송 스킬TV죠. 부동산을 얘기하는 스킬TV. 골라서 맛보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맞다. <웃음> 아 <웃음> <웃음> 말성군 조건회장님 말썽군 조건회장님 보부소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여우 도장 내에서 우산을 쓰고 계시는 분 여우산을 접어주시기 바랍니다. 11대 9로 2점 리드하고 있는 우산 하나 11대 9로 박하나가 2점 리드하고 있습니다. 안본 사이에 점수 차이가 조금 좁혀졌어요. 11대 9. 세트스프 1대 1. 아, 아쉽게 받아내지를 못하네요. 12대 9. 3점 리드하고 있는 울산 하나. 자, 12대9. 여기서 점수를 한번더 주면 상당히 힘듭니다. 12대9로 3점 리드하고 있는 울산 하나. 대구성과 울산 하나. 결승대입니다. 다시 한번 계속해서 추격하고 있는 대구성 1 2대 10, 2점 차이, 울산 하나가 2점입니다. 대구성과 울산 하나가 결승입니다 몰아야죠 완전히 들어가야 되는데 몸을 틀었기 때문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13대 13점 앞서고 있는 울산하나 방금 경격수가 완전히 뛰 들어갔어야 됐죠. 아쉽습니다. 리시브 좋고 어스 좋고 쭉아 밀렸습니다. 다시 한번 13대 11 아직까지 계속해서 병원, 우산 하나가 이점 리더.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구승입니다. 경기가 야, 끝나려고 야. 하니까 비가 안 오고 있어요. 날씨도 지랄이네요. 매치 포인트. 야. 14대 11. 아. 자 힘듭니다. 13점까지는 모르는데 14점은 좀 힘들죠. 14대 11. 울산 하나에 4점 3점 앞서고 있는 매치포인트. 14대 11. 12대 아, 공원 둥구입니다. 끝까지 해봐야 됩니다. 공원 둥구로요. 14대 12 아, 초창 40대 결승자 육상과 대구 에스 아, 포인트 아, 아, 14대 12 아, 어! 지랄! 강태훈이 정말! 강태훈이 진짜! 와 이거 갑자기 참물을 튀었는지 이건 뭔가요? 결승전은 이래 실수도 하나요?